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성외과 전문의 김찬호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볼살 올림술 입니다 현대사회에 살면서 좀더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노화는 상안면부 중안면부 하안면부의 노화가 다 일어나지만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중안면부 앞광대 라고 하기도 하고 볼살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부분이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어떤 분들은 인대한 주름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노화를 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앞 광대 볼살 처짐이 다른 주위보다 좀더 심해질까요 이 부분은 우리 생활 스타일에 관련된 게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을 잘못 자는 경우가 많죠 여러가지 정보를 많이 입력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잠을 잘못들 일이 많아집니다 근데 자는 시간에 우리가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몸의 재생을 일으키는데 이 재생을 일으키는 시간이 점점점 줄게 되면 뼈의 재생도 줄게 되겠고 살에 대한 재생도 줄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20대에 있는 오굴 뼈의 볼륨이 이 정도라면 나이가 들면 이뼈 볼륨이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잠을 그만큼 덜 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뼈 볼륨이 주니까 남은 조직이 남은 살이 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살면서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들 일이 많죠 이런 좋은 재밌는 즐거운 정보보다 인터넷에 어떤 검색만 해봐도 더안 좋은 일들 위협을 느끼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 웃을 일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 살면서 많은 고통을 안고 살다 보니까 웃을 때광대로 올라가는 근육을 쓸 일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앞 광대의 볼륨이 더 빨리 꺼지게 되겠습니다. 결국 중안면부의 노화가 빨라지는 이유는 잠을 잘 못자고 웃을 일이 없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겪는 이런 불면증과 스트레스가 결국 중안면부의 노화를 일으킨다 라고 보시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노화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성형외과 인데 이런 성형외과에서 어떻게 시간을 역순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중에 안면거상술이 있지만 안면거상술은 옆을 당겨주는 수술이고 중안면부의 중앙을 해결해 주는 역할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 앞에서 많은 절개를 들어가서 방위를 팔자주름까지 하면 어느 정도 팔자주름이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귀 뒤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이 다칠 위험이 많아지다 보니 잘못하면 안면바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안면거상으로 중안면부의 중앙부분을 올려준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 이런 중앙면부의 중앙을 어떻게 올려 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애기 얼굴을 보시면 가장 도드라진 부분이 중앙에 있는 볼살입니다 볼살이 통통하고 앞광대가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 이런 볼살의 악광대 볼륨이 굉장히 빈약해집니다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한다면은 처진 볼살을 다시 위로 올려 주게 되면 그나마 중안면부의 노화를 역행을 해서 좀더 젊어지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처진 볼살을 올려주는 수술은 실제 개발돼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볼살 올림술을 나름은 개발을 해 보았고 특히 환자분들은 흉터를 내서 볼살을 올려 준다면 더욱 더 성형에 대한 깊이를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처진 볼살을 흉터 없이 그래도 올려 줄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죠 그래서 그 방법은 눈 안에 있는 결막을 통해서 그쪽으로 안에 있는 처져 있는 지방살들을 올려 주는 것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하안공과 볼살을 구분 지어주는 리드 칩 세그먼트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방과 지방 사이에 지방막이 생겨서 그 부분이 인대를 이루어주고요. 그 다음에 팔자주름이라고 하죠. 팔자주름 쪽이 네졸레비알 세그먼트라 해서 위에 있는 지방구획과 아래 있는 지방구획을 나누어주는 지방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대가 사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죠. 이런 말랄 세그먼트라 해서 앞 광대와 앞광대 지방 구획과 그 안쪽 지방 구획을 나눠주는 그 구획 사이의 막이 생입니다 이런 세 가지 막으로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앞광대 볼살에는 세 가지 지방 구획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위로 끌어올려주고 그것을 단단하게 골막으로 고정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처져 있는 지방부핵을 이렇게 위로도 올려주고 앞으로도 내밀어 주는 효과가 있겠죠 이 사진에서 보시면 좌우가 확연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술 직후 사진이라서 그만큼 볼살 자체가 위로도 올라가지만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그 볼살의 느낌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다 물론 이런 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웃거나 말하거나 엎드려 자거나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안정화 된 좀 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초반에는 과 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때 아무래도 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안정감을 위해서 수면마취를 하게 되고 수술시간은 한쪽당 15분 정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의 수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볼살을 올려주는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할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가 하안검 수술이죠 하안검이 처졌다든지 하안검이 불룩하다면 결막으로 절개를 했는 부분을 통해서 지방만 꺼내주면 되기 때문에 불룩한 지방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주의 동시 수술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동시 수술로 좋은 것은 광대수술입니다. 보통 이런 광대는 앞광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광대는 빈약해서 45도와 옆광대가 많이 부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광대축소술을 하면서 45도와 옆광대를 줄이면서 빈약한 안광대를 올려주면 광대축소술로 인해 처질 수 있는 볼살도 올려주고 빈약한 앞광대를 내줌으로써 좀더 젊어 보이는 광대수술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나이든 사람만 볼살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광대축소술만 하러 오신 젊은 여성분이나 남성분들도 볼살 올림술을 동시에 할수 있다 라는 이런 장점을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인디안주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방이식을 해도 후액 자체가 지방막과 지방 사이에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막 위에 지방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디안 주름도 하나의 지방막 구획이기 때문에 그 구획을 서로 뭉쳐 주게 되면 주름에 있는 세그먼트가 훨씬 더덜 깊어 보이게 되고 오히려 볼륨을 올려 줄수가 있기 때문에 인디안 주름을 교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또한 팔자주름이나 하안검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줄수 있지만 하안검이 처졌다면 하안검 팔자 주름을 해결하려면 팔자 주름 교정 수술을 하셔야지, 은근한 기대에 큰 실망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같이 하면 훨씬 더 신을 줄수 있지만, 팔자 주름만의 어떤 교정을 벌살놀림술로 기대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중안면부의 노화가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의 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진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올려줄까? 아래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올려줄까? 라는 부분에서 개발한 볼살 올림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고 이런 부분이 하안검 성형이라든지 팔자주름 성형 또는 광대축소술과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를 볼수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